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분명히 둘이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남자가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식으로 뭔가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분명히 서로 좋아했고요 특별하게 다툰 기억도 없어요 잘 지내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관계가 좀 그렇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남자가 요 바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 이별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은 이후에도 요 연애를 하면서 나에게 잘하기도 해요 매너있게 행동도 하고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분명히 하거든요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요 뭔가 시안부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애 같아서 상대방에게 더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경우예요 이런 말은 요 보통 20대와 30대 초반의 남성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몰입도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에 몰입하다 보면 너한테 소홀할 것 같고 그러면 네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그러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내가 응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너한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관계를 정리하자는 거죠 결국은 답이 좀 정해진 거네요 그러면서도 요 자기는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고 이야기를 덧붙여요 오랫동안 고민도 해왔다고 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도 분명히 있다고 하고요 내가 생각 없는 양아치도 아니고 너를 정말 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나는 나름 멋진 놈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 자칫 어리숙한 여성분들은 요 나름 멋진 놈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나를 사귀기 전에는 요 공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걸까요? 혹은 공부를 하면서 왜 나를 사귀기 시작한 걸까요? 이 남자는 요 나와의 연애를 정리할 핑계를 찾고 있는 거고요 자기 마음속에는 요 이미 이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죠 정말 상대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 내가 가진 상황들을 상대와 논의해야죠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들어봐야죠 혹시 내가 시험을 보게 될 건데 힘들겠지만 나를 기다릴 수 있겠냐고 물어봐야 정상 아닐까요? 기다려달라고 물어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기다려준다고 라 한다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두 번째는요 군대를 가야 하니까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는 남자예요 군대를 간다고 하는 경우는요 사실 연령대가 좀 국한되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론은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남자가 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군대를 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요 마음이 정말 괴롭기는 해요 하지만 그 괴로움은 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없는 게 괴로운 거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지쳐서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힘든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남자의 불안함을 알고 여자가 내가 잘 기다려주겠다고 라 이야기한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제대하고 잘하겠다고 라 약속을 하는 게 정상적인 남자의 행동이겠죠 그런데 군입대를 해야 되니까 아직 입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너에 대해서 내가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거고요. 내가 혹시라도 제대하고 나서 너에게 콧길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여자를 배려하는 마음인 척 하면서 군입대를 한 놈들 중에서요 휴가 나오고 나서 다시 연락을 해오는 놈들이 있어요 네가 힘들까봐 기다려 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원자 폼이란 폼은 다 잡아놓고 중간에 연락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놈들은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상황이 진전이 안 되니까 휴가 나온 시간이 아까워서 나에게라도 찝쩍거려 버려는 그런 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의 경우는 요 집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놈들이에요 이 경우는 요 연령을 불문하고 생기는데요 예전부터 자기 집안 상황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은 네가 아는 게 정말 싫었었는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예전부터 안 좋았지만 요즘에 급격히 좀안 좋아져서 내가 지금 너에게 연연할 시간이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몰두해야 될것 같다 라고 말을 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박조차 할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집안 문제는요 나를 만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게 된 이후에 나에게 그런 집안 사정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네가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생 내가 모르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알게 됐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려고 계획했던 걸까요? 역시 이런 상황을 남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냥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역시 여자와 논의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부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핑계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일방적으로 이별하는 게 맞다라고 몰아세우는 남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집안 사정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당분간 좀 이해해 줄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할게 라고 말해오는 게 정상적인 남자 행동이겠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요 나에게서 떠날 이유를 어떻게든 찾고 있는 중일 거예요 가장 많은 경우는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겨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경우는요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여자친구에게 헌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남자의 경우와는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정말 여자에게 잘하고 노력을 했는데 힘들어서 지친 상황으로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 뜬금없이 힘드니까 관계를 정리하자 라고 하는 경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은요 사실 누구나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의 특징은요 자기가 업무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정 정신이 없으니까 라는 말을 먼저 선포하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연락을 드문드문하기 시작하고요 톡이나 문자에 대한 답도 잘 하지 않는 게 수순이에요 이미 자신의 상황을 전제했기 때문에 여자가 아 바빠서 그렇구나 요즘 힘들다던데 이렇게 여자의 배려를 강제로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간혹 어떤 여성분들은요 자기가 서운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남자에게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남자와 다투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런 순간들을 잘 이용했다가 누적시켜서 이별 통보하는 데 써먹겠죠 또 이런 경우는 요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잘안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분간은 내가 연락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이 마음이 요 사실 좋은 남자인 경우에는 노력해볼 여지가 있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질 준비를 하는 놈들은요 이 상황에서 다른 여자를 물색해보고 그게 잘안 되게 되면 돌아올 여지를 두려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라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들이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통점을 꼽아 본다면 요내 상대방은 요 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적다고 할수 있고요 어떤 문제 상황을 나와 의논해서 내 의사를 반영할 생각도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자기는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나한테 포장해서 보여주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할때 나한테 찾아와서 그 멋진 모습을 남겨놨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선행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도요 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여자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잘 먹히더라 라는 전력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자들은 보통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상황들은요 모두 자신의 여자에게 자기의 힘든 것들을 먼저 토로한 상황이죠 그리고 미리 말해서 여자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히 여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거예요 진정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요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자기가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헤쳐나가면서도 내 여자가 잘 견뎌주고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여자에게 오히려 미안해 하기도 하죠 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운을 띄웠다고 해서 무조건 이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 상대가 그렇게 운을 띄웠다면 한 번쯤은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같이 함께 이겨내보면 어떻겠냐고 내 의사를 전해보세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의 의사를 나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별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남자라면 더 이상은 판단해볼 필요가 없겠죠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겠다는 마음이니까요 모든 연애에는 정답도 없고요 확실한 미래도 없어요 죽도록 사랑했지만 이별을 해야 될 순간도 생기고요 죽도록 미워했지만 어느 순간 미친듯이 사랑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아무것도 알수 없는 불투명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도전은 해봐야 되겠죠 그 도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라그 사람과는 요 앞으로 어떻게 가든 결국 헤어지게 될 거예요 함께한 시간들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이별하거나 정리하는 데는 힘든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는 더 아프고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